우리가 이제 입을 벌리지 않고 아주 최소한의 에너지로 극대화된 성대 접촉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더보컬입니다 오늘은 멋진 중저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음 만드는 방법을 알기 전에 이제 꼭 알아야 할 음성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음성 이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 드린 다음에 연습법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확하게 보셔야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발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우리 몸의 유일무이한 발성 기관은요. 바로 이 후두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두는 두 가지의 연골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갑상연골이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 그 아래에 윤상연골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두 연골로 둘러싸여진 후두라는 발성기관 안에 성대라는 근이 있는데요 자, 이 성대가 우리 몸의 실질적인 발성기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점을 내고 싶다면 후두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후두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후두가 하강되어야 올바른 멋진 중저음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것이죠 후두가 내려가게 되면 이 성대의 굵기가 아주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죠 비음이 많이 나거나 콧소리요 그리고 목소리가 얇은 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거북목이라든지 혹은 등이 너무 굽어 있다든지 그리고 두번째 말을 할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자 말을 빨리 하다보면 후두라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거북목이 있게 되면 이 후두가 마찬가지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후두가 위로 상승하게 되면 성대는 조여집니다 이걸 이제 성대협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즉 후두가 내려가게 되면 성대 굵기가 아주 넓어지는 것이고요 후두가 올라가게 되면 성대가 조여지면서 넓은 소리를 낼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이 부분을 성대동영상을 저와 함께 보시면서 좀더 정확하게 성대 성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저음을 낼때 성대거든요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자 점점 점점 성대 길이가 짧아지면서 면적이 이렇게 굵어지게 되죠 자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저음을 낼때 성대 모양 인데요 자 이처럼 후두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중저음을 내가 멋지게 낼수 있느냐 그냥 얇은 목소리로만 내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중저음을 멋지게 내면 듣기에도 좋지만 음성의 피로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중저음을 잘 내지 못하는 분들은 음성의 피로도가 좀 빨리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구요 그리고 이제 중저음을 내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말을 해도 음성의 피로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대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성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아주 고르게 접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뭐 성대 접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성대를 접촉하고 있어야 음성의 피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악가 그리고 뭐 성우 그리고 이제 뭐 방송에서 나레이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자세를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턱을 항상 당기고 있다는 라 것인데요 자 우리가 턱을 당기게 되면 이 후두가 자동적으로 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턱을 당기게 되면 우리 턱 근육, 아래 턱 근육을 하악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악근이, 이 하악근이 넓어지면서 후두가 자연적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을 당기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 이때 또 무조건적으로 턱만 너무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오히려 성대가 조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유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저희 이제 오픈 더 보컬 첫 영상에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호흡법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호흡법 중에서는 흉복식 호흡법을 반드시 진행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상복부부터 가슴까지 넓게 호흡을 들이마셔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 턱이 당겨지면서 후두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수리를 살짝 당겨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를 반드시 숙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가 좀 구부정하거나 평소에 이 구분 자세로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계기로 자세교정까지 반드시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중전 만들기 실전 연습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예전에 두 편의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부분들을 좀 조합해서 좀더 직접적이고 좀더 실질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렸던 예전 방법 중에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이제 후두 내리기를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두 번째로 허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이 허밍도 이 후두 내리기를 통해서 성대 뒷부분까지 그대로 스트레칭 하면서 접촉을 유도하는 아주 좋은 목소리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이제 혼합하게 되면 좀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좀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연습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이렇게 물을 준비를 했고요이 물을 한모금 머금은 상태에서 허밍 발성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 허밍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입을 벌리지 않고 아주 최소한의 에너지로 극대화된 성대 접촉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입을 닫은 상태에서 오 라는 발음을 소리만 내지 않았지 그대로 발성해 주는 것이죠 음... 자 이런식으로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나의 음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음... 이런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훈련을 하기 전에 물을 한모금 머금어 주고 이제 이 허밍 발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머금고 있는 물이 후두를 좀더 직접적으로 고정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허밍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입 안에 든게 없다 보니까 후두가 좀 빨리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입모양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요 그래서 물을 머금게 되면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이죠 이 물이 후두 내리기를 좀더 유도시켜 주고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과 그런 장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자 이렇게 이제 연습을 다 하시고 나면 이제 물을 이렇게 삼키면서 또 수분 보충도 해주시고요 이런식으로 하루에 제가 뭐 시간을 딱 정해드리자면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꾸준히 본인이 만족하실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굉장히 멋진 중저음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이 연습 꾸준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연습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리라 봅니다 오늘 알려드린 멋진 중저음 만드는 방법 꾸준히 연습하셔서 호감 있는 목소리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